제가 이번 그 이태원 청사와 관련돼서 언론 인터뷰 연락 온 것만 한 50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그 질문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청년들, 이태원을 경험한 청년들이 10년 전에, 8년 전이죠, 세월호를 경험한 건데 그 영향이 있어서 더큰 트라우마가 생기지는 않느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세월호의 그런 아픔도 있지만, 지금 청년들한테 더큰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은 코로나19다. 방금 그 박선영 선생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21세기 들어와서 좀더안 좋은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코로나 이후로는 급격히 좀더 악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는 트라우마 시대가 아니라 우울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살률이 실제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최근에 조금씩 꺾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자살 예방법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제도와 예산들이 어느 정도 좀 생기게 되면서 조금씩 꺾여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자살률에 있어서 연령별로 따지면 노년층의 자살이 청년층의 자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의 추세였는데요. 어 그리고 그 이거는 코로나 이전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찾아오는 그 인원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년도에서 19년도 4년 동안의 추세거든요. 추세를 보시면 10대, 20대에서 정신과를 찾아오는 비율이 무려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청년층, 청소년층이 정신건강 문제가 좀더 악화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일부 설명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전과 다르게 힘들면 병원에 찾아온다는 얘기죠 예, 뭐 공항장애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두배 청년층에서 두배 정도 가까이 네, 4년 만에 이제 폭발적으로 병원을 차, 찾아오게 됐는데요.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좀더 아, 살펴보시면 이거는 저희 한국트라우마 스트레스학회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코로나 직후 20년 3월서부터 최근까지 분기별로 전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하는 자료입니다. 코로나 우울 그 서, 설문지를 보면 이게 코로나 우울 의 설문지가 20대, 30대에서 20%, 0 30, 3 많게는 30%까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은 재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전쟁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즉, 코로나 시기 동안 청년층들은 재난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살 생각도 꾸준히 처음보다 점점 증가하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가중되면서 나타나는 건데 특히 2, 3 0대의그 자살 생각들이 늘어납니다. 최근 들어 조금 꺾이다가 다시 22년 상반기 때 다시 늘어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의 고민이 어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금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경제적인 지표들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예, 응급실 자, 내원 자살 시도자도 예, 20대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을 특히 여성 중심으로 예, 보여드릴 수 있고 어, 자살 사망은 굉장히 아이러닉한 건데 어, 저희들이 노년의 자살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왜냐하면 만성질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위험한 분들이 노년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장 죽음에 가까웠을 분들의 자살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오히려 젊은 층의 예, 자살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지금 이런 지표들을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싶고요. 뭐 우울증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런 그, 그 정신 건강이 좀 취약한 상태에서 결국 우리 청년들은 이태원 사고를 이태원 참사를 예, 맞이하게 되는데요. 트라우마의 심리적 영향을 간단히 좀 보시면. 먼저 현장에 계셨던 분들, 물론 돌아가신 분들, 부상당하신 분들을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 그리고 부상당하신 분들의 그런 트라우마는 굉장히 클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셨지 그러니까 목격자분들이시죠. 현장에 계셨지만 크게 다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PTSD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가 장기간 후유증으로 남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 연구, 이게 이제 기록 20년이 지난 연구지만 아직도 인용되는 가장 PTSD 유병률에 있어서는 가장 어 많이 인용되는 연구인데요. 우리 성폭력이라든지 전뭐 전쟁 뭐 이런 등등에 비해서는 다치지 않은 목격의 경우에는 실제로 유, PTSD로 장기간 후유증으로 남는 비율이 10% 미만 미만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들의 PTSD, 트라우마는 어떤가? 실제로 이런 현장이 있지 않았지만,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 그 어, 뉴스나 뭐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노출이 되면서 다들 많이 마음이 아프고, 아, 괴로우셨지 않습니까? 어, 이게 재난 충격 피라미드인데요. 이게 1차 경험자에서 5차 경험자까지 이렇게 일렬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 물론 사차 뭐 경험자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 시민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분들은 PTSD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의 PTSD에서 언론과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PTSD를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으로는 의학적으로 이거는 그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경험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에 첫 번째가 이 그러면 어떤 것이 트라우마 사건이냐 어, 겨, 어, 그것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럼 의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 그 우리가 괴롭긴 하지만 예, 괴롭고 그, 근데 그런 것은 저는 뭐 다양한 반응들이 현장에 계시는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아직, 어, 아직도 아직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끔찍한 사고에 대한 비정상적인 병적인 반응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 반응을 병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제가 오늘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신과 뭐 의사니까 트라우마는 증상으로만 나타나느냐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저는 이런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뭐 병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런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관,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점점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역할이란 것 역할이 필요한 지점은 이런 부분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그래서 그 실제로 이 우리가 트라우마에 있어서 어, 집 집단이 경험한 그 트라우마가 다른 그교통사고와는 뭐 다른 것은 이런 그 집단의 반응들이 굉장히 왜곡돼서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신경 써야 되고, 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키고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뭐 CPR, 응급 뭐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 요즘에 의료인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도 배우고 응급 상황에서는 어 실행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심리적 응급처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런 거이 이 심리적 응급처치는 재난이나 트라우마 상황에서 이심그 심리 치료가 아닙니다 심리 치료가 아니라 어, 어느 정도 일반인이라도 어, 몇 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면 어, 심폐소생술처럼 트라우마를 경험한 분들한테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개념이 소개가 되고 어. 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훨씬 더좀더 더 우리가 트라우마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 의사소통 방법이라든지 피해할 자세들 어, 뭐, 뭐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언론에서 이제 그 어, 접했을 만한 것들서부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연계를 하고 어떤 것을 또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언론 보도입니다. 실제로 뭐 여기 그 이건 자살과 관련된 걸는데 이은주 씨, 유니, 정답인, 안재환 최진실 씨가 자살로 사망했을 때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중앙 자살 예방센터에서 자살 증가 효과 추정치를 했을 때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는 무려 천명의 분들이 더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베르테르 효과죠. 그래서 이 자살 예방 보도 중칙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요.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가이드라인도 있고 이것이 최근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도 좀 정확히 지켜져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살 유발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동반 자살을 모임을 정보한다든지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어, 어, 그 중앙 자살 예방센터나 이런 데서 모니터링을 단을 구성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SNS에서 걸러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처럼 트라우마 유발 정보들도 아, 이것도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웃음> SNS에서 조리돌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 조리돌림을 하면서 오히려 또 사람을 좀 괴롭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트라우마 자살 유발 정보처럼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정,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그 인스타입니다. 인스타에서나 페이스북에서나 신고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할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런, 이런 것들을 같이 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신고를 할수 있도록 오히려 공유를 하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온라인, 지금 사실 오프라인 공동체는 거의 다 이제 황폐화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공동체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면, 이건 제가 축구 좋아, 축구, 제가 해외 축구 좋아해서 다니는 그 해외 축구 웹사이트인데요. 한 친구가 자유 게시판에 나는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라 병원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어 그리고 뭐 다들 이렇게 예, 서로 예전과 같으면 예, 뭐, 뭐, 뭐 힘든 게뭐 다들 힘들지 뭐 이렇게 나타났다면 요즘에는 지지해주고 예, 좀더그 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다 20대 청년들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동체의 변화대로 이제 했어야 될 것이고요 그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이 지금만이 우리가 트라우마의 시대인가 저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층들의 조부모 세대는 한국전쟁을 경험했고 청년들의 부모 세대는 뭐 여러 가지 국가폭력들을 비롯해서 어,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 군대에서 일상적으로 그냥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았고 어, 군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가정 어디서든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다 트라우마에 노출되었습니다. 예. 그 이전에 보시면 교통사고가 드디어 22년도에 2천 20, 0명 아닙니다. 그래도 3천 명 이하로 나타나, 내려갔는데요. 저는 이게 3천 명 미만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점점 그럼에도 래그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뭐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노력하면서 실제적으로 조금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만의 트라우마 물론 지금도 많은 안타깝지만 많은 노동자분들 뭐 등등 많이 돌아가시고 있지만 실제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때는 더욱더 어목하고 그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도 없었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그 과거의 부모 세대와의 소통 이런 것들을 트라우마 중심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부모님 세대들만 하더라도 본인이 받은 트라우마는 결국 다 대물림되었습니다. 그게 군대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요. 더 이상 대물림되지 않는 트라우마 세대가 될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의 청년 세대이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태원은 어떤 공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한테 이태원은 어떻게 보면 퇴폐적인 공간이었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태원의 3사를 더욱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태원은 자유와 어? 어, 좋은 음악을 들어가, 들어 듣고 맛있는 맥주를 마, 먹을 수 있는 에,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해방구죠. 그런 유일한 해방구에서 이런 사고가 나타났고, 에, 이제는 이 가만히 놔두면 이태원은 트라우마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많은 지역 주민, 당사자,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 이태원을 어떻게 치유와 안전으로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고민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